재료들은 다 갖다 놓을 때 갖다 놓고 잡으러 가야겠죠? 됐어 잡으러 갑시다 아 이놈들 안되겠구만 이거 한번에 모여서 1.4를 합시다 얘는 이거 지우러 가고 가자 와 이건 좀 너무한데? 됐죠? 자, 이런 거 빨리 지읍시다. 시간 없어. 어, 왜 판자가 필요하다는 거지? 나무? 여기 벌목시키면 되잖아. 잠깐만, 아니야. 이거, 일단 잡아야 될것 같아. 탕. 됐어. 됐고, 정리합시다. 일단 나무를 좀 최대한 챙길게요. 자, 그리고 이쪽에도 월을 하나 만듭시다. 자 이렇게 놓고, 지을게요. 아, 이거 잠깐만. 한자도 필요하구나. 일단 나무 얻을 때까지 기다립시다. 그리고 이거 빠르게 만들어야 돼 우리. 지금 애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돌을 캐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고기 얻은 다음에 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좀 채굴을 합시다. 오케이. 런거좀 채집한 다음에 채굴하러 가고. 됐어. 자, 게이지 쭉쭉 올라갈 거에요. 지금 저단고가 늘어났기 때문에, 어, 좀 많이 보관해도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너네 역할 끝났으면 이것까지 다 나누자. 그거 한 다음에 돌을 좀 운반하자. 그리고 더는 이 아래에 있는거 이게 제일 오래됐으니까 이거 먼저 챙기고 됐어 자그 다음에 이제 돌을 캡시다 돌 자, 바깥에 있는 돌캡 캘게요 놀고 있 사람들이 많을거야 자마이마이 일단 이정도 하고 나중에 모자르면 뭐 여기서 그냥 농사지으면 되니까 마이날아 갑시다 마이다 차면 여기다가 자운드에 다 투입시키고 그래 한 명이 고급 재료로 벽돌로 반환시키고 변환시키고 됐어 이게 급해요 자 빠르게 변환합시다 오케이. Okay. 그렇죠?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바로 지으러 갈게요 지으러 가자 그리고 남내도 있죠 얘들은 돌 계속 해야 돼요 자, 이런 식으로 진행합시다 저녁 되는데 해골이 좀 보이긴 하겠지만 뭐 이쪽까지 올것 같진 않아요 됐고 돌 켜러 가자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 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얘들은 지금 배고프니까 빵을 안들게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너도 돌 켜자 자 돌을 빠르게 캡시다 아, 갑자기 먹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지니? 지금 아홉 명이 돼서 그런 것 같죠? 오지 말고 다 찾니고 그러면 음, 다 빵을 만들자. 아니 이쪽에 자원들 보내는 것도 방법이고 자 쭉쭉 오르죠. 그쵸? 그 대신 지금 건초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는 애들이 렇게 건초를 또 캐야 돼요. 그리고 판자가 부족하니까 판자도 만들고요. 됐어. 그리고 자 너네들 여기 남는 애들 있죠? 자 농사지자. 오 만들었어요. 좋아요. 다섯 개만 들어서 여기 물만 만들자. 좀시 간이 걸리네. 요 그쵸? 자, 이거 빨리 가져가 가지고 여기 있는 거 빨리 완성 시키고. 너왜 거기 있니? 한 명이 고급 재료로 변환시키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무 없어 또 나무 캐러 가야겠네 머리 아프네요 나무 캐러 갑시다 자 이거 먼저 하자 나무 나무 그리고 얘들을 빵을 만들어야겠죠 좀 너도 나무 나무 나무 먼저 나 무가 필 요하단다. 그래, 아무래도 초반 엔좀 사냥을 해야 될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. 지금 회복등 시량이 좀 회복된 시량이좀 많지 는 않아 가지고, 좀 슬프긴 한데, 그냥 그냥 어, 꼭게이지만 먼저 풀어 채워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. 너 놀지 말고. 꼭. 너네들 있니? 돌도 캐우사면 돌도 캐우고. 이렇게. 몇개 남았니? 재련된 돌이 좀 필요하고 일반 돌이 필요하겠구나. 그래. 일반 돌 일반 돌도 챙깁시다. 오케이, 됐고. 나무도 챙겨주고. 이제 목재는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얘는 일단 문 만듭시다, 여기. 야, 너 뭐하고 있니? 너 돌, 돌게 그래. 빨리 만들고. 그리고 이쪽에 벽을 먼저 만들게요 벽 만듭시다 시간이 애매한데 아, 이쪽은 문제 없겠지 자 저녁이 다가옵니다 이거 막아야 돼. 됐고. 이쪽은 애들 없으니까 문제 없고. 이거 몇개 남았니? 한자 두 개만 옮기면 되죠. 됐고. 볼은 몇 개만 옮기면 되니?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 그리고. 야, 너네. 빵. 빵 만들자. 빵 만들자. 나무도 이제 그만하고 돌 가져오고 돌로 바꿀게요. 됐어. 지어야지 뭐하니? 아니면 돌캐던가 말을 안 듣네요. 또. 이거 빵 만들던가? 자 이렇게 놓고 이거 다 없어지면 그때 또 수확을 하면 되니까. 일단, 이렇게 하고. 넌왜또 놀아? 아, 재료가 없다고? 그럼 이거 지우러 가려. 자,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? 저장고도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. 한번 봅시다. 어. 마인캠프 있죠. 이거 하나만 더 지을게요. 일단, 이쪽에다가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 짓고. 공사시키면 되겠지. 자, 공사자 그리고 놀고 있을 때, 그리고 수확하면 되고. 됐어. 야, 이거 먼저 하자, 그냥. 나무도 이제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. 아니야, 판, 제가 이거 만든데 판자 필요하니? 그쵸? 한참 하나만 더 만들자 그리고 밭도 좀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자, 이거 하나 더짓고 여기도 더짓고자 이제 그만 만들어 됐고 이거 만들자 됐어.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만들어지면 또돌 다시 캐고 여기 있는 거 마무리 지면 되겠죠 으또 먹을 게 부족하죠 <웃음> 자빵 만들 시간이야 게이지가 쭉쭉 올라가죠 쌍기면 됐어요 오케이.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 보다 낫죠 아 그래도 게이지가 쭉쭉 회복되고 있어 좋아 음. 음 나무 두개 나무 두 개만 더 있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으면 또이 시키면 되죠 됐어. 이제 돌케라가자돌케라가자 사이클은 이렇게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돌이 쌓이면 이쪽에도 쌓이면 여기 공사시키면 될것 같고 그쵸? 렇흐음 여기에 벽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게이트 하나 만들고 뭐하니? 이거 지우러 갈래? 이렇게도 되고요 어디보자 이쪽에는, 음, 좀비들이 없고, 다행이네요. 그리고 한 30개 정도 모이면 또, 그, 빵만드는데 집중시키면 되니까. 이렇게 놓고. 괜히 만들었나, 이거? <웃음>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너 어디가 안돼 안돼 위험해 일단 이거 만들자 이거 아 먼저 만들었니? 그 여기부터 여기부터 공사하자아니 아니야 애들 오고 있잖아 위험해 어, 빵 만들자 그냥 그러지 말고 빵 만들어 얘가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빵 만들어야 돼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너도 피해서 움직이고 나 떼면 그때 병 만들고요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일단 이렇게라도 해야 돼아 이게 참 회복이 잘 안되는구만 야 이렇게 빵을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회복이 안돼? 너무 슬픈데, 이거. 자, 몇 명은 수학하러 가고, 몇 명은 또 돌키러 가야겠죠? 응, 음, 됐어. 빨리 돌키러 가자. 이거 한 30개 정도 채워놓은 다음에, 아니, 40개 정도 채워놓은 다음에, 그다음에 나, 그 다음에 나그시간 있을 때 그때 어, 나무도 캐러 갑시다. 차근차근 해도 될것 같아. 왠지 이거 건설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, 그쵸? 마치 생각보다 빠르게 어, 수확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만들긴 해야겠다 자 이거 지시 내릴게요 어이? 자 이렇게 눌러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나무 캐러 갔다와라 방법이 없구나 이거 문 열어줄게 자 이렇게 갔다 오렴 됐고 이것도 만들 준비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. 지금 빵 만든 사람 있니? 굳이 지금 빵 만들 필요가 없는데? 어. 그냥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면 나무라도 배우던가. 어느 정도 된것 같아. 그러면, 지워놓고 나머지 애들이 공사합시다 공사, 공사 공사합니다 공사비 지금 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. 요자 빨리 공사를 하자 한 명은 이거 지으면 되고 저녁 되기 전에 얘 살아난다. 그럼 잡아야지. 저기 있다가. 저놈 잡을게요. 됐어. 아 이거 먼저 하겠다. 아니야. 그러지마. 에라이나 나 모입시다. 잡으러 가야돼. 와 이거 좀 너무한데? 됐죠? 한명 쓰여지긴 했는데 뭐 어쩔 수지 여기 벽을 먼저 만듭시다 너무 슬프다 우리의 외계인 친구 나머지는 얘가 작업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거야 그리고 너희도 좀 진짜 그냥 빠르게 일단 이쪽을 좀 막아야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빵 만들어야겠다 빵 만듭시다 자얘들빵 만들게요 빵 만들자 그 다음번에는 이쪽에 벽 치고 나 때면 벽 칠게요 이쪽 이쪽 이쪽 먼저 벽 쳐야 돼 아니면 나무 들고 와아 우리 친구 이렇게 쓰러지면 너무 안 되지 야그 재료 없으면 나무라도 배와그 이렇게라도 해야 돼 한 3분의 1정도 지은것 같아요 그쵸 좀만 힘내봅시다 음, 어디 보자 한자더 필요하나요? 한자좀 필요하겠죠 아 이제 나무가 얼마 남았는데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준비 됐으면 여기 바로 지어주고 이것도 지어주고 이렇게 돌립시다 됐고 자또 건축가 얼마 안 남았죠 미리 얼마 남았죠 그러면 자또 수확을 하면 돼요 과그를 열심히 합시다. 돌은 몇개 남았지? 다섯 개, 여덟 개. 이거 만들어질 것 같은데. 너 뭐하니? 마이해라 자, 그리고 지금, 음, 나무가, 좀 판자가 필요할 거예요, 여기. 한 명만, 자, 판자 만든 작업을 시킬게요. 다섯 개만 만듭시다. 그리고. 나무 캐자, 나무. 나무 캐야돼 나무. 나무가 모자라. 또저녁이 다가오죠. 들어갈 준비해야 돼요. 이쪽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. 이거 먼저 만들래? 어? 살아났다. 오케이. 돌개고 있고. 됐어. 와 계속 몰려오죠. 아 그러지마. 저걸 또 잡으러 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. 음. 일 이쪽에 돌 캐고 있자. 여기도 좀 아슬아슬 하긴 한데. 가스닥. 랍시다 또, 돌 캐자. 여기는 돌 캐자, 이제. 너도 마찬가지로 돌 캐자. 뭐하니? 돌 캐야지. 에 예, 하고 있고 아 어,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일단 또 먹을게 또 가득 찼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야겠죠 자 한번 로테이션 돌리고 왜 마인을 안해 이 사람들아 자 낮에 왔으니까 빠르게 건설합시다 건설하고 저녁에 저거 잡을 준비할게요 이거 다 건설시켜야지 혹시 모르니한 명은 고급 벽돌로 좀 변환시키고 응 음, 빨리하자 시간이 없다 이것만 지으면 될것 같은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만 이거 만들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음 안되겠구만 또수학을 시킵시다 이 정도면 버티겠지, 뭐. 벽이 있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, 얘 때문에. 그쵸? 이것도 벽을 더 만들어야 되나? 그래야 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지어야 될까요? 그래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, 그렇죠? 자, 빨리 만들어 주시게. 두 명에서 작업 하나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 변환 시켜. 자, 그 이제 공사자 너도. 너네 너무 중구난방으로 만드는거 아니야 이거? 그런거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쪽 라인은 좀 철수를 할게요 철수를 해야돼 저녁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냥 돌을 캡시다 돌을 캐는게 맞는거 같아 그리고 또 36개 차면 멍걸로 변환시키고 모테이션 계속 돌려야 돼자 얘들은 크흠 저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됐다 일단 잡읍시다 얼쩡얼쩡거리는 거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쵸? 어차피 우리 이쪽에 있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아니었구나. 됐어. 잡고. 바깥에 있는 아이도 좀 잡아볼게요. 안 돼, 안 돼. 너무 많아. 받아 아니, 여기 그냥 많이 시킵시다. 자, 그리고. 밥으로 <웃음> 변환시키자. 어어 스탑. 아래도 있죠. 가봤을것같요 됐어 파인 이거 닫고 음 그거 오지 마시고요 아니 이걸 넘어오면 어떻게해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버그 아니야 이거? 버그 같죠? 됐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버그 아니야 이거? 흐흠 <웃음> 아..이거를..참.. 어, 아..쉽게 어, 하네.. 아..그전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.. 시간이..안 나오네요.. 이거 이제 그만 할까? 너네도 이제.. 진짜..한번 좀.. 대공사 한번 하자.. 진도 나가자.. 네, 그래, 정도 됐어.. 그 다음에 나이잡고.. 어, 벽돌을 좀다 캡시다.. 이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어, 못 참겠어 빨리 지어야겠어 됐고 이제 진도가 좀 보인다 이쪽 라인을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어 보이고 오케이 진도 잘 나가고 있어 됐고 음 좋아 개수 모자르면 애들이 이제 빈둥빈둥 거릴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인보내면 되니까. 빈둥거린다. 빈둥거리면 마인을 시켜야지. 지가 얼마 남는것 같은데 빈둥거리고 있죠 그럼 돌 캐읍시다 돌을 캐야돼 돌을 가공된 돌이 없구나 그럼 누군가는 가공을 시켜야겠네 이해했죠? 얘가 가공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꽤나 많이 필요할거야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이 변환시킵시다 너 뭐하니 또천녁 다가오죠? 이거 준비할게요.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. 자, 일단 대피 대피 대피 대피하고 잡을 준비하고 일단 이리 와봐.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 수확을 합시다. 잡으러 갈게요. 피라미드 주변에 애들이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. 야, 이거 안 좋은데 됐고. 아 진짜 이 너무 얇구만. 밥만 댑시다. 밥이나 만들게요.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고. 아이고 쉽지가 않구만 저나 아래쪽에 또 유인 누구야 자, 저거 잡으러 가야돼 아니 안잡아도 되겠다 별로 없겠지 자 빨리 빨리빨리 빵을 빨리 만들어 주라 몇명더딱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쵸 11명까지 늘릴까 그냥 아 이거 안되겠네 이거 싸워야겠다 싸워야돼 어쩔 수 없어 에라이 음 안되겠군 이거 먼저 정리합시다 몇 명을 계속 빵만드 작업으로 시켜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쵸 이것만 작업하고 움직입시다 다시 너 언제 일어날거야 야너 이거 언제 일어날거야 주고 또 회복되기 시작했죠. 야, 뭐야? 이거 갑자기 또왜 이래? 야, 애들 밥을 너무 많이 먹어. 자, 그래도 그 농사 가지고 이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말 지금 다행인 거예요. 그쵸? 그냥 인구 수를 좀만 더 늘릴까?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그만큼 또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게 문제기도 하죠. 자 이제 그만 자 공사합시다. 돌캐야지. 이정도면 된것 같아요. 돌캐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한 두번만 옮긴다면 여기 또 공사하면 될것 같아요. 일어났지? 자 공사하자. 그래 너네도 공사해도 되겠다 그리고 한명이 그 고급 돌로 변환시키면 되겠죠 또 저녁이 다가온구만 음. 이러면 안되지 아니야 돌아와 돌아와 위험해 그냥 또 그만 나르고 이제 저녁 왔으니까 자 너네들은 같이나 캡시다 어,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자, 저녁 왔으니까 여기 또 좀비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거 잡아야 돼 잡으러 갑시다 일단 이제 식 잡아야 돼 이렇게 못 잡니? 됐어. 일단 여기 있는 거좀 좀 빠르게 수확을 하고 아니 이거 왜또 안으로 들어왔지? 어떻게 또 안으로 들어왔지? 이해가 안 되죠? 갖다 놓고 전투하러 갑시다. 됐어. 잡으러 갈게요. 이건 잡았겠다. 됐고, 이것도 잡으러 갈게요. 됐다. 좋았어. 자, 빵 만들 시간이야, 이제. 빵 만들고, 다시 공사하고.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해야 돼요. 뭐 어쩔 수 없죠. 속도 좀 빠르게 해볼까 올라가고. 계좌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고. 한 3분의 2까지만 되면 그때, 어, 또 단자금 시키면 되니까. 됐어. 한이 정도는 된것 같아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공사합시다. 웨이드. 이런 애들이 빵 만들고 있으면 되죠 특수도도 필요하니까 특수도도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됐고 그리고 로케를 갔다 오시고 아, 참 쉽지가 않구나 수돌이좀 많이 필요해요 그쵸 죠수돌로 변환을 시켜야 되나 그래야 되기도 하고 나 아마 이번에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놀고 있구나 너네들 자 놀고 있으면 자. 모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좀 하고 있자 자, 이번엔 진도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자 그만하고 돌키를 갔다 됐어 앞으로 몇 개나 더 만들어야 되지? 한 다섯 개나 여섯 개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자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 완성됐고 헉! 위에도 더 해야돼 으으 슬프네 이거 많이 들어가는구만 이거 만만하게 본게 아니구만 이거 그쵸 일단 얘들은 공사치울 수 있을 만큼은 좀 진행을 하고 이쪽 라인에 해골이 없으니까 공사는 좀 안정적이게 진행할 수있을것 같아. 같아. 왜 안해 많이 해 그래 자 이렇게 놓고 그치고 다시 돌아와야 돼 됐어 이제는 돌아와서 자밭칠밭칠 빨리 밭칠또 먹을게 또 모자라요 자 이런 것도 챙겨주고 야.. 주변에 돌이 얼마 안 남았죠? 여기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 이쪽에.. 이쪽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요자 이렇게 놓고 어? 잠깐만 3 지금 또 오고 있잖아 그것 좀 정리해야 돼 아니야 그러지마 여기 갖다 놔 아니면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고 자 소집 할게요 몇 명이니? 일단 모여봐 이놈은 꼭 죽여야 돼 너무 위험해 이거 위험하죠? 아, 됐어. 자, 빵 만들자 빵 만들자 이제 됐어, 이제. 이제 네, 아침 왔으니까, 공사 지키고. 으, 너무 배고파요. 좀만 힘납시다. 이것도 이지 올린 다음에, 또 있다가, 불키러 갑시다. 올라가죠 됐어 이제 그만하고 작업하자 마인 마인 마인을 해야지 하고. 여기까지 가서 채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가서 채굴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양이 상당히 많죠 음.. 좀만 더 힘내봅시다 답이 나오겠지? 그 특수 광물이 좀 모자라 가지고 여기서 좀 작업을 해주긴 해야 돼요 이렇게 변환시켜 을 줄게요 아, 이거 얼마 남았구나. 거의 다찬것 같고, 여기도. 자, 얘도 이제 작업시킬게요, 빌드. 그냥 어느 정도 자원들이 찬것 같으니까. 됐어. 저녁 때 오면, 또, 그, 수확하고, 어, 빵 만드는 거 같이 해야겠죠? 아, 좀만 힘내봅시다.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. 어, 저녁 했는데 괜찮겠어? 오케이, 이렇게 하고. 그리고, 이거 다 수확합시다. 이것만 다 나르고, 다 수확시킬게요. 수확 수확 수확 수너 이제 그만 변환시켜도 될것 같은데 됐어 이거 놀지 말고 수한 다음에 밥을 먹어야지 밥, 밥. 이거 넘어오면 안돼 넘어오면 화낼거야 빵 만듭시다빵 그리고 얘는 공사시켜도 될것 같아 혼자 자 속도 잠깐 빠르게 하고 회 보게 되는 것 같죠 얘들도 이제 빵맞듭시다 근데 뭔가 더 배고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침까지 해결이 안 되네 아 물론 제가 좀 신경을 이거 만드는데 좀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네요 그쵸 음. 한쪽 봅봅시다 없다 회복됐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돌키러 가야지 돌키러 갑시다 돌 아니면 건설하던가 이렇게 건설시켜놓고 남라이들 음. 빠르게 만들어 어?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? 그러면 이미 다 지어졌다는 얘긴데 그쵸? 얘네들은 어 나무를 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네, 빨리 빨리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행복하고만 자 이거 갖다 놓는대로 다시 돌도 캐고 그쵸? 이렇게 해야 겠죠 음몇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돌이 없어 자, 저녁에 여기 있는 거다 캐고. 야, 너 위험하다. 돌아와. 여기에 몬스터 있죠? 이거 위험하죠? 일단 여기 는 어, 미리나 좀 채집을 하자. 수확을 해야 돼.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자, 그만 돌아오고. 4시 다지 시간이에요. 4시, 4시. 4시, 4시. 얘가 또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돼 이거 먼저 하자 그래도 이쪽은 안전해서 다행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빵만 줍시다 빵만 어야돼 너 약간 좀 디스크 크다. 어, 완성했어요. 와. 몇 개나 더 해야 되는 거야, 이거? 자, 그냥 내쉬를 다집시다. 이렇게 내쉬를 다질게요. 쭉쭉 올라가죠? 이 아이가 좀더 가까이 다가오면, 아이씨, 오네. 그냥 또 준비를 해야겠네요. 다 점점 다가오고 있죠. 잡으러 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저녁에 가기 전에 잡아야 돼. 에이, 젠장 작 이거 너무한 거아니 이거? 나무 잡명은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 게이지 회복 합시다만 아, 만들 게 너무 많아요 음야 여기는 결국 다했고 뭐 놀고 있지 말고 이거 하자 자 돌크러 갑시다 돌크러 가야 돼중요해 변환시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얘도 이렇게 변환작업을 시킬게요 그럼 뭔가는 완성이 되겠지 그리고 저녁에 오기 전에 좀 준비합시다 얘 살아날 거예요자 됐다 이제 준비합시다 아맞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잡으러 가긴 해야돼요. 됐어. 잡으러 갑시다. 별일 없어야되는데 이건 좀 안이 되나? 한번더에라이 됐어 어휴 깜짝이야 자얘들은 다시 먹을 거 채집하고 어? 야 한명 에이 죽어 있었네 어쩔수 없죠 저 아이를 잡아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와, 여기서 왔다갔다 거리고 있죠 아, 내한명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자, 얘도 잡을게요. 와우 명중률 보소 이거 너만 아니고 한번 더. 또빵 만들게요 아 이거 참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집을 하나 더 만듭시다 어쩔 수 없다 하우스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, 11명까지만 할게요 이거 만들자 한명더 있으면 채집하는데 더 빠르게 되겠지. 물론 소비하는 게더 많아지겠지만. 그래, 이제 배고프다고 난리 났죠? 그래,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야 돼. 빵빵. 자, 면했어요. 아니면 지금 급하면 이런 거 잡아도 돼요, 이런 거. 여러명 쏘니까 금방 잡겠지. 그렇죠? 와... 놀랍네요. 진짜. 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니고? 이거? 됐고, 이거 먼저 잡고 오는 거 이것도 정리합시다. 됐고, 이것도 정리할게요. 이거 먼저 처리합시다 자넓은나이 이거 가져와 돌돌돌 돌, 돌. 돌이 필요합니다 돌어 이제 빌드해도 될것 같은데? 그쵸? 자 고기니까 이제 쭉쭉 올라가죠 나 이런거 참 좋아요 사냥합시다 그래, 그거 하고 있어. 한번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됐어. 아이씨, 거리한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고? 자, 이거 마고 그 여기 있는 애들 좀 도망칠게요. 도망쳐야돼. 왜냐하면 해골이 나오기 때문에 도망쳐야돼. 그리고 나 이번에는 나 농사에 좀 집중할게요. 아 어, 거의 얼마 안남았어. 빨리하자. 됐어. 농사 진자 농사. 시간 없어. 자, 피라미드 만들 때까지 얼마 안 남았고 야, 이번 진짜 너무 하지 않아요? 그쵸? 지금까지 이것도 다한이 정도까지는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버틸 수있어니다자 이렇게 놓고 밥 먹자 아니면 얘들 사냥 보내면 되죠 나시다 미리 해놔야 돼 됐어 아또 밀려났죠 이거 챙기고 나머지 애들은 자 농사 짓고 자 얘들은 돌을 캅시다 또 너무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요 너 뭐하니? 마인 다자자 음. 이제 여기까지 이동하기 시작했죠 여정이좀빡세질거예요자 이거는 캐는거 즉시 빌드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됐어 이동하지마 돌아와 나 이거 집중할래? 근데 돌 개수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됐어. 음 돌이 없대요. 그러면 일단 또 밥을 만들어놓고 음, 할거 없지. 돌을 편환시킵시다이제 나밖에 답이 없네 자 아, 얘도 다 닫았죠 성인이 됐으니까 쉽다. 여기다 집어넣고 그 여기는 고기 있죠 이거좀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이거 끝나면 여기 있는 거 건설 시킵시다. 육. 아, 이거 너무 아깝죠 이런 거. 없죠 없지 자, 이제 그만 만들어. 자, 이거만 모아두고 그다음 돌켜러 갑시다. 음 어느정도 된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창고 같으니까 이렇게 받치고 그 다음에 사슴을 잡읍시다 사슴 잡아야 돼 이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해골을 잡고, 여기 마인을 할게요. 여 마인을 할게요. 그게 맞아. 얘도 놀고 있죠? 놀고 있을 때 밥이나 만들라고 하고 어차피 이쪽으로 못 가니까 그냥 마인 시킵시다. 몇개안 남았어요. 더럽다고는 안 되는데, 가지 말고 이거 하자. 야, 사슴 또 아래쪽에서 죽진 않겠죠? 그쵸?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픈데. 자 10개가 됐고 지금 남은 게몇개 있니? 한세번 지으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얘도 성인 됐고 이제 자, 너도 이제 일하자 일해야 돼 일하고 이제 그만해 그만해 자 농사 지어야 돼 실제 보면 몇 번만 더 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. 좀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몇명좀한 10개까지만 바꿀게요 됐어? 됐어 나서 마인을 보내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픈데 이제 그리고 얘들 못빵 만들고 그, 공사를 시킵시다. 특수, 그, 벽돌 만들어 놨으니까, 너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. 어디까지 가니? 이제 곧, 저녁이잖아. 돌아와. 돌아와. 돌아오시고, 여기만 좀 마무리 짓자. 어, 너도 돌아와. 이것만 좀 짓자. 이제 빵 그만 만들어. 11명이 되니까 좀 빠르게 회복이 되죠. 행복합니다. 또, 논 애들, 또빵 만들면 되고. 자, 이 오르는 속도를 보십시오. 물론, 제일 빠른 속도긴 하지만,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.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? 그쵸? 재료가 거의 얼마 남았어요? 너네 그러면 빵만안 들어. 아니, 제발. 이거나 캐라. 이제 그만하고. 그리고 몇 명은 어? 자,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. 이제 그 아이가 올 때가 된것 같은데? 가자 자, 속도 좀 줄일게요. 이 아이를 이쪽으로 좀 옮겨, 올려 놓을게요. 그리고 너는 그 벽돌을 좀 캐자구나. 마인을 좀 할게요. 여기도 마인 좀 하나 보내고. 에일리언, 어디 갔어? 우리 친구. 이 친구를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. 얘들도 난도을 캐로 보낼게요. 자, 어떤 일이 있지 한번 볼게요. 보고 싶을 거야. 보고 싶을 거야. 그래서 다들 인사하죠. 그죠? 바이바이. 근데 얘가 이제 뭐 하는지 볼게요. 어? 뭐? 뭐 잡아주는 것 같은데? 그죠? 후기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. 지금 피라미도 만들었죠? 그쵸? 그러면 이제 해피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?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좀비를 얘가 다 없애준 거라면 왠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이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자, 이것만 하고 만듭시다 자 좀비 없어요 좀비 없죠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음, 제 친구 보내놨으니까 지금 좀비가 안 보이죠 좀비가 안 보이는 거 같고 농사만 이렇게 계속 돌리면 게임이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죠 음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. 이거 게임이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은근 플레이타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. 이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이 게임도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고, 다음번에 다른 걸로 찾아뵐게요.